이 제목 적화했는데참 오시간만 오래 걸렸어요 우리 타이틀 어떻게 적혀야 하나 근데 영어로 하면 좀더 심플해요 그냥 라이프에 날듯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감이 나쁘진 않은데 우리말로 하면 3말이 있는 3말이 없잖아요 말이나 되는 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었습니다 다른 과정을 보면 거의 매주 공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덕질과 불만 대신 덕주로 그 만나지만 준비하는 양은 좀 어느 정도면 좀 정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연주해 드는 양은 하루에 한 30페이지 정도 일정으로 정도 계시겠나 주말 빼고 그러면 주주면은 10일이니까 300페이지 이상이죠.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정도 반 정도는 되지 않나 제 모자라는 주말 조금을 보충하고. 큰, 큰 부담 없죠, 이 정도는. 빠지셨다가 들어오실 때는 빈자리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 요, 거만 염두에 두시고, 뭐, 이 정도는 빠졌다가 들어올까? 아니면 그냥 뭐, 추금 조금 못 읽더라도 그면 버티고 앉아있겠다? 아, 뭐, 그것도 괜찮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요번 학기가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을 싫어서 어렵던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나 이거, 어고관절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다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 목사님들도 다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근데 왜이걸읽이래게리렇 어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렇야 이렇게, 이렇게, 이번학이는 제가 교게를렇게을렇게 이렇게, 이중게 이렇게, 이렇게, 권렇권 이렇게, 이는게이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 근데, 영어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교제는, 어떻든 거의 다, 다볼거예요 충분히 읽어보시지 않으시면, 처음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같이. 다 읽어온 전제이 되면, 그냥 그렇게 놓고, 같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는게 좋고요. 여러분이 혹시 인내심을 서지이 과정이 계속 있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이게, 제가 보기 전에, 주제가 고갈되면 이 과정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멤버가 다섯 명 이하가 되면 끝날 겁니다. <웃음> 아, 세 번째 옵션,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조선둘만 끝날 겁니다. 몇명 할지 몰라요. 왜냐면 이 주제는 뭐 부서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에 다다 7년까지 적어났을 텐데 1년에 3개씩 하서 7년, 8년간 된 다른 교수님들 다 저를 이제 무충하게 하는거죠이쪽 왜, 왜, 왜고생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거 저도 이거 한동안에 고생하고 있는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점점 쉬워진 이 생각이 심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음 학기에 외국인 도에서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하나 올수 있을까요?